여러분들 그탑 5에서 이제 옵2가 800만 달러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봤는데 아직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웃음> GT5 너무 비싼 탈 것. <웃음> 쿨라. 술라. 알토스 비즈한테 요트 반부 시카 메이저 루이너2000 파이로. 파이로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먼저 툴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389만 달러부터 513만 달러까지. 아, 이건 좀 에반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툴라의 적당 가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만? 190만 달러? 250만 달러가 적당할 것같아 그러면 툴라는 250만 달러에 낙찰? 오케이. 150만 달러? 그러면은 250만 달러인데 해금가를 150만으로 하자. 어때요? 그러면 사람들 출마 타지 않을까요? 다음에 알코노스트 근데 알코노스트는 사이즈가 커서 얘가 320만 달러부터 기본가가 330만 달러예요 알코노스트 이거 가격 바꿔되나 알코노스트는 일단 킵! 룩스로 드렸어요. 지금 얘가 천만 달러예요. 진짜로 천만 달러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천만 달러 금칠만 했을 뿐인데 천만 달러 근데 이거랑 똑같은 비행기가 죠 여러분들 기본 룩스로가 162만 5천 달러인데 얘를 사서 경락고 들어가서 금치를 하면은 167만 달러. 근데 천만 달러 거의 한 다섯 대 가격, 여섯 대 가격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는 솔직히 소비자 기만이 이거 사기꾼이거든요. 룩소리가 지금 162만 달러니까 딱. 2배만 해서 325만 달러 이게 정확해요. 도색값이 비행기값을 넘어서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요트를 보겠습니다. 요트 프로파면 900만 달러죠? 아 근데 요트는 건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거는 근데 사이즈 비해서 900만 달러면 적당하지 않나요? 이거? 그 정도 받을만한 가치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요트 일단 킵! RM10 반부시카가 거래가격이 591만 달러 이거 할인 안하나? 잠시만요. 반부시카 할인 안해? 여긴 왜밑에 591만 달러에서 475만 달러로 내리겠대요. 470만 달러가 적당할까요 여러분들? 더 내려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00만으로 합시다 400은 만 어때요? 300? 250? 아 그래도 덩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400인데 해금가를 300으로 놓는 거야 이거 어때요? 3 0 0도 아깝다? 그러면은 39,800원처럼 29,700원 그러면은 어쨌거나 200만 대니까 이제 뉴비도 살 수가 있다 음? 레이저 650만 달러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히드라가 300만 달러죠? 자, 보시면은 여기는 레이저 혼자서만 650만 달러다 지금 두배 가격을 받고 있어요 깨? 전투기는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안 바꿔 킵 다음에 루이너 2000 루이너 2000 같은 경우는 이미 할인이 되거든요? 570만 달러에서 375만 달러로 이 사람들이 내립니다 근데 루이너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디럭스로던가토리아드로비즈란테보다 사람들이 안 타요 이 돈이면은 비즈니티나 토레아를 사지 디럭소를 타지 누가 리더 좋 탑니까? 아예 깔끔하게 275만을 원 합시다. 어 제가 장담하는데 유비들 이거 많이 탈 거예요. 초보자들 진짜 어 이거 많이 탈 테니까 진짜로 이다 사장님 잘 되라고 한 소리예요. 어? 제말 들으세요 사장님. 어 락세 여러분들 어 토레아 들어가 지금 366만 달러예요. 가격이 인상되거든요. 366만 달러에서 425만 달러로 바뀐다. 인상 합시다 대신에 습격에서 쓸수 있게. 다음에 파이로랑 몰로토크 시리즈 이제 보도록 할게요 몰로토크가 470만 달러 파이로가 440만 달러 의외로 파이로보다 몰로토크가 더 비싸요 아이 각대가 그냥 정상이라 생각해요? 그럼 파이로 킵 몰로토크도 킵 얘들은 이제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오비탈 캐논 <웃음> 이건 탈 것이 아닌데 어, 자동 조준이 70만 달러 수동 조준이 50만 달러로 알고 있어요 자기 돈 털어서 나한테 쌌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거는, 그 타게 해서, 나름 포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와, 돈벼락이다 우와, 누가한테 50만 떨어졌네?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70만, 50만 시리즈가 있는데, 상대방의 돈을 뺏는 거야. 맞으면은, 마이너스 30만 따로가 되는 미사일을 쏘는 거야. 파산 미사일을 쏘는 거지. 파산샷. 아, 이건 좀, 에바예요 이건, 아, 근데 이거는 핵쟁이들이 악용하겠다. 오비타 캔도, 힙!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로켓 볼티거든요? 이번 가격 조정 목록에 로켓볼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존재를 까먹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로켓볼틱이 지금 288만 달러인데 로켓볼틱은 잊혀졌습니다 여러분들 락사 여러분들이 로켓볼틱이 있는지도 몰라 이거 큰일났습니다 로켓볼틱을 일단은 200만 달러로 하고 이걸 뭐습격에서쓸수 있게 해주던가 어?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살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러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얘가 270만 달러야? 진심으로? 얘가? 체르노모구가 240만 달러인데 난 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격을 낮춰서 뉴비들이 타게 만들어야 돼요 150만 달러? 일단 150만 원한표 200만 달러 한표 그러면 가격은 170만 달러 조정 어쨌거나 하늘은 날긴 나니까 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소방차가 왜? 뭐야 이거 왜, 왜 이래 소방차가 329만 달러? 어? 뭔 소리야? 아니 이게? 여러분들 소방차 구할 때 핸드폰을 내고 911 누른 다음에 여기 불났어요 신고하면 소방차 가 공짜로 갖다 주거든요? 근데 진짜로 얘는 가격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30만? 아근데연러분들 30만 너무 싸요 소방차는 이제 50만 원을 팔고 특정 조건을 완료하면 은 무료로 풀수 있게 119 미션을 넣어야 돼 여러분들 택시 미션 있잖아요 119 미션하고 응급구조하고 시민들 다치면 저희가 치료합시다 목굴목굴어있죠목굴 이게 300만 달러라고? 얘가 히드라값이야 거래가격이 230만 달러다 목굴 솔직히 탄 사람 지금 있습니까? 만약에 고인물 중에 지금 경납고에 목굴 있는 분 계십니까? 한 달에 목굴을몇 번이나 탑니까? 안 타죠? 이거 거의 밸런금 치고받고 있어요 얘 그러니까 하늘 나는 눈잡아야 얘는 이것도 근데 앞에 3 들어가면은 너무 거부감이 심하니까 2로 시작할까요? 210만 어떠십니까? 너무 싼가? 248만 합의를 봅시다 약간 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슈퍼카 중에서 이거는 진짜 완전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다. 아니, 뭐 이런 흑우차가 다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제노, 제노가 지금 280만 달러서 너무 비싸긴 해요. 이 돈으로 크리거를 사지 제노를 안 사거든요. 이 돈이면은 어? 토르로 서소도살수 있고. 여러분, 트루패드 에더가 요즘 그 인기가 없죠? 부같긴 한데, 에더 좀 내려라. 어? 애더 100만 달러 이거 누가 탑니까 얘보다 젠토로도 사는 게 훨씬 좋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뭐 이뻐서 탑니까 두가티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디자인이 살짝 아쉬워요 성능도 애매하고 애더가 비싸다 애더는한 65만 달러에야 나을 것 같다 일단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가격 중에 필요한 열대의 차량 선정이 끝났습니다 툴라, 룩소로 디럭스, 반부시카 루이널천, 토리아드로 로켓 볼틱, 스러스 소방차, 모굴, 애더가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